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영목항 앞에 이조리 저대 왔어요 굉장히 좀큰 저대입니다 자연식 자대죠 여기 제가 한 3년? 4년 전에 한번 와 왔는데 시설도 좋고 넓이가 굉장히 넓은 자연식 자대입니다 11월 3일 일요일이고요 물때는 13물입니다 만조가 7시입니다 지금이 8시 9분이고 초날물이네요 지금 딱 해야 되는데 밥을 간단하게 먹고 들어오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간조가 13시 29분 1시 반 제가 좋아하는 날물낚시네요 사장님께서 생미끼로 갑오징어의 반응이 좋다 하셔가지고 생미끼도 좀 구매를 해왔습니다 세연아 네. 릴좀줘 뭐, 네, 네. 스피닝릴 여기, 여기 야, 새벽 4시에 준비했더니 애들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거 같아. <웃음> 졸린데 와늘 <왔들> 어떻게 할 거야? <웃음> 괜찮아? <야. 웃음> 뭐래? 아, 뭘? 세트에. 아들 네. 한 마리 잡기 전까지 그걸로 했나? 본인은 주황색을 좋아한다고 겨울옷이 없을까? 나는 아침에 주황색 안 먹어요. 먹어라, 뭐, 아, 그냥 먹어. 본인은 주색 좋겠어. 아빠는 그래. 이렇게 내린 낚시할 거면 쭉 다니면서 계속해. 옮겨보고 옮겨보고 어? 순이가 거짓말 시키잖아 내가? 어 언제? 니가 언제부터 아빠 사랑했어? 나? 나 태연이 좀더 사랑했어 찰찰찰 음료수 좀줘응 사랑한대매 저기 둘까? 하식들? 응 얼른 손태야 저쪽 가자 아. 아들 양식 하면 안 되는군요? 응 이런 데는 해도 돼오 <웃음> 뭐 여기는 뭐 그물이 있까응 아니 그물 없는데 여기 여기 어떻게 하냐 왜? 손태 잡는 거못 잡았어 어? 손태 잡는 거못 잡았다고 아 괜찮아 충전이 안 되네 충전이 안 돼? 그럼 케이블 받을까? 아들 또 잡았냐? 잡았어? 우출되기만 했다고? 한 마리 더 잡고 너시크땡아빠마음이야 아야, 아들놈 한 마리 잡는 걸못 담았습니다. 한 마리 잡고 우출대는 꼴이라니. 이거 오니까 쳐다본다. 뭐냐? 오, 와, <웃음> 엄청 크다. <웃음> 이야한 마리 잡았어, 와, 와, 야 워킹에서도 이런 사이즈가 나온다. 아빠 는 작은 거야, 애기가 봐봐, 그, 아, 이다다 썼어. 다 그, 드래박 쳐. 나, 아까, 내가 혼자 뺐는데 아빠도 혼자 빼지. 나안 잡을 수 있어. 이야, 엄청 크다. 아빠, 아빠, 내 쪽으로. 쪽으로 그... 아이, 괜찮 테니까. 너나야 돼. 아! 아! 어 웃기고 있네. 아니, 후드둑 했는데 후드둑은 없어. 아니, <웃음> 후드둑은 우이야 맞아. <웃음> 아니, 아빠 멀리 던져서 지 아아? 와 아빠 이미걸린줄 알았어 아나 실력.. 실력 아닐까? 어아니 아빠 이제 신나게. 아빠도 잡았다고 이제 경과는거지 지금? 응? 아니 그건 아닌데 야 탈출하면 어떻게 해 인마 고맙습니다 아 훈훈하고 남발이 잡으니까 아, <웃음> 응. 어. 와, 밑걸린 줄 알았어, 아빠는. 근데 수현아, 가까이서 나왔어. 중간쯤 끌어왔을 때. 아니, 중간쯤 끌어왔을 때면 이거보다 훨씬 멀어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타입이다. <웃음> 우와, 야 낚싯대 놓칠 뻔했어. 이야 오. 사이즈 진짜 어야 근데 크지도 않은 놈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 피딩이야 아침 피딩 잘해 슬슬 던져봐 아니 아까 얼마큼 던졌 그냥 여기서 저기 중간쯤? 성태한테 던져달라 그래 응너 어, 아빠가 너캐스팅 알려줬는데 딱 거기서 나왔어 네, 잘응 어, 아주 잘했어 너는 근데 땅에 닿는지안 느껴지는데 왜안 느껴져? 안 느껴져 팽팽하게 했다가 땅에 찍히는지 느껴야 돼 오우잘 던진다. 왜니 네 편인지 알아? 네가 지금 못 잡았기 때문에 니네 편이야. 아 워킹이 확실히 손맛이 좋아. 자세 마리째. 딱 연방생 정도 되겠다. 아가 응? 아빠랑 똑같이 오르려고 하면 안되지 <웃음> 성태는 내려서 잡았잖아 <웃음> 왜 그랬니? 어? 쟤 거의 다 내려놨는데 아빠 얼굴을 썼어 수연아 잘봐 팽팽하지? 바닥에 찍힌거예요 지금 그러면 톡쳐어 가볍네? 그럼 바닥 또 확인하고 조금 감아서 또 기다려 그러고 톡 치고 수연아 방법을 모르면 넌 하루 진종일 서있어도 꽝이야 되지 그니까 놓는 타이밍을 조금 더 늦게 해봐 아니 좀더 빨리 소연이 너무 일찍 놔어 네. 아니 늦게 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놔 너무, 너무 빨리 놨어 지금보다 조금 더 늦게 놔봐 너무 늦게 놨어 그 타이밍은 스스로 잡는거야 너아 어? 너를 널 보고 뭐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숙스러워할 필요 없어. 싫게 아니고. 잘했는데. 자, 부채꼴 모양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와 얘기하다가 갑자기 와 쭈꾸미인가? 아이 쭈꾸미 제일 좋다. 쭈꾸미 한 마리나 왔는데 못 담고 쭈꾸미가 굉장히 적네 요 계속 쭈꾸미인가? 갑자기 쭈꾸미가 작다 아, 진짜 가비 아나 쭈꾸미 세 마리 생색으로? 아까 그 자리? 어뜰채 뜰채로? 빠어 빠듯 빠듯 야지들 빨리빨리빨리 아리 아니 이게 다스우다 세우다 이제 세우다 그 야태왔봐어상태지 진짜, 진짜 <웃음> 엎드려 있으니까 사모님 방에 가서 누워있으라고 해서 방에서 어. 자고 었거든요 거기 먹자 거기 먹자 이 자식이 참 까다로워지 러니 <웃음> 까요 러니까 왠까. 은가라고 은가라 말인가 했네 아니야 아빠가 원대로 아빠 그래 놓고 지가 하고 싶은 거다 얘기하고 절대로 특혜는 없어 여주리 쓰지 말라니까 시끼가 굳이 저거 내가 쓴다고 지금 저도 쓴거 아니야? 아빠 어떻게 하냐 아빠, <웃음> 아빠 모르겠나 무섭네 와, 보기 좋다. 나 일단 낚이 입을, 돼? 어, 가져와. 아빠가 단을 정리해줄게. 아, 니들 <웃음> 오늘 온 목적을 달성해야지. 어? 고기 먹으러 왔잖아. 어, 얼른 먹고 1 2시 반까지 못 나가겠네. 야 그래도 한시에 나가네. 그래요? 그뜨서 자고 있었거든. 응. 근데 따로 보인다고 저기서 자라고 해야지 올라가면서 자여기서 간식은? 야 고기 이렇게 먹으면 간식 못 먹어 아니 먹을 뭐수 있어 없어서 얻었어? 어 거기서 여안 판대 팔진 않고 저기 어. 서나가고고 오전 내내 날물에 열심히 잡았는데 아버지가 곱마리인데아 저는 왜열마리를못 잡지 <웃음> 그 사실 오늘을 계획한 이유는 지난번에 아들놈이랑 맞다고저 중학생 딸려서 견적이 어, 시샘을 하더라고요 시샘하지 마라 그랬더니 고기 구워달라고 해갖고 좌대 오게 됐습니다 애들이 많이 어렸을 때는 캠핑도 좀 가끔 가가지고 제가 캠핑장에서 고기들 좀 많이 구워 외겼더니이 맛을 잊을 수가 없나봐요 좌대는 애들하고 같이 오면 소풍이니까 이조리자대가 시설이 좋은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숯도 그 이거 망두 그러니까 고기랑 뭐 조금만 준비하시면 어, 충분히 뭐 있을 건다 있으니까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생선 손질할 거 저희는 오늘 길 막힐 것 때문에 저두 녀석은 고기가 목적이라서 이 녀석들 고기 구워 먹이고 좀 빠른 퇴치만 하지만 느긋하게 오시면 될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거 아까 고마워요, 예. 뜰치, 저소가... 어이, 고맙습니다. 이야아. <웃음> 들 오늘 한건 했네. 예 아까 상태가 정말 공개같이 나타나서 어. <웃음> <뜰치하다> 계속... <웃음> 여기 야간저대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밤에하시면 조거가 더 좋다고 하시니까 야간 좌대도? 한번 들려보시는 게 괜찮으실 어, 것 같아요. 여기 좋깊요 아빠 아직 안됐어요 내꺼. 내꺼. 잘 먹겠습니다. 먹어도 돼요? 음, 응, 먹어다 맛있어? 네. 좌대가 바로 이 맛이지? 응, 좌대의 맛은. 고기야 <웃음> <오이야. 웃음> 오직 먹기 위해서 와 <웃음>